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먹방이에요 <웃음> 제가 이사 준비 때문에 먹방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지금 이사짐 싸고 있고 아마 내일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모레 짐 옮기고 지금 다그 박스로 싸고 있어요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랑? 짠! 저번에 한번 부모님 서울 오실 때 여기 갔었는데 장고가 무한리필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분 인분수로 먹었는데 오늘은 무한리필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음, 메뉴는 이렇게 있고 저번에도 먹었을 때한 14만원? 5만원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한으로 먹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강, 깻잎, 참기름에 소금, 그 다음에 데리야끼에 마늘? 응, 데리야끼에 마늘, 부추, 그 다음에 죽하고 장어탕! 장어탕하고 죽하고 해물, 야채 세트는 1회씩넣고 나머지는 기요장어탕 괜찮다고 해요. 처음에 예가나고나는 거. 어요 아, 고 이제 어는 거. 방어는 근데 제 기억에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이냥 한치국 그냥 먹어야겠다. 이번엔 간장 소스랑 마늘에 찍어주고. 대야케 소스 맛있어. 이번엔 그냥 소금 기름. 이렇게 찍어가지고 생강 응. 너무 다 튀었어 이렇게 이렇가지고응 음, 너무 맛있어 꼬리 꼬리 음. 음. 음. 음 소름 끊기면 안 되니까 한쪽에 놓고 올려버리자. 햇잎에도 싸먹어야죠. 산물, 산물. 아, 여따다 올리는 거예요? 아. 여따다가 아. 올리는 거래요? 오. 거래? 음. 아빠랑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 응, 나 요즘 술 꺼졌어. 그쵸, 여러분? 아니, 아빠는 딱한병 먹잖아. 나는 먹다 안 먹을 바에는 그냥 아예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아빠도저저거야참 활동할 때는 많이 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엄마도 후참안먹고그는지 이제는 체력도 안될고 같아요. 적게 먹어야 내몸도 지켜가면 되겠고 예전에는 아빠도 아니 솔직히 아빠 술만 먹으면은 엄마한테 전관서나오라 했잖아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가 거기 다른 가는고 호흡은 안해가고 그래서 아빠 앞에 배판 싸웠지 정확히 인적해요 여기 분 거기서 집 앞에서 팩스도 내리면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엄마는 가는 거는 못봐줘야지 뭐 자고 있는데 나오는게 그렇지 인장도가 이차로 이제 먹어볼까요? 새우랑 쭈꾸미도 있고 어린도들이 있는데 제일 경험한 부실 것 같아요 지금 입천장이 다 까졌어요 뜨거워가지고 어? 여러분 장어가 생선이니까 다이어트에 좋겠다 살안찌겠다 하시는데 기름기가 진짜 많아요 음, 그래서 무쌈, 생강, 깻잎, 부추 이런 거에 같이 싸먹어야 느끼함이 덜해요 원래 꼬리 많이 먹네. 이제 3차 정산나왔터이 지금 저희가 아마 장어를 반근, 아니, 한근하고 1kg 하고 해서 한 1kg 한500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그 장어 한 마리가 또 나왔는데 그냥 뺐어요. 여기는 장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장어를 다 먹고 다 구워지면은 이제 장어를 그냥 깼 알아서 주시거든요? 더 먹으면은 좀 배부르고 질릴 것 같아서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 음식 남기면 아깝잖아요? 장어가 굽는 텀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천천히 먹으면 배가 빨리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음, 먹는 양에 비해서 포만감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하,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고 기름져요 약간 그 대창 먹는 듯한 그런 기름짐이 확 나오면서 쫄깃쫄깃하고 이게 덜 익히면 약간 흙내가 나는데 민물 물고기는 흙내가 나잖아요 약간 그게 살짝 있는데 가시는 중간중간에 장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닷장어는 장가시가 많거든요 민물은 근데 가시가 별로 없어요 바닷장어가 좀더 싸요 민물장어가 1kg에 7만원인데 바닷장어가 1kg에 4 0 0 0원이에요 바닷장어가 보통 회나 샤브샤브 이런 걸로 많이 먹잖아요 외집에서 안 하고 짜잘짜잘하게 해가지고 그 씹히는 거 그게 바닷장. 아, 어. 이 천장에 다 깔았어. 마지막 장어, 배불러요 음잘 먹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이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버님 드리라고 아빠 주라고 산양삼인데 5년 됐대요. 이게 지금 100개가 넘게 있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아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기 네 강구가 아니지만 이렇게 해버린 이거. 세대방역 앞에 있는 무한장어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끼 뚝딱 맛있게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네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 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전주가 가지고 더 재밌는 요리 영상을 만나요. 그럼 안녕.